진어가 치료받기 전 상태는 그냥 가끔 반응을 보이는 정도 음, 모방언어와 뭐 과도한 상동행동 최대한 의 작은 수준의 모방언어 정도뿐이어서 좀 어떻게 할지 고민이 정말 많았던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, 다른들,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집중력이라든가 음, 모방언어 음. 이런 면에서 되게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치료전에는 뭐 먹고 싶으면 뭐선을 끌고 냉장고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권에 와서 어뭐 주세요 라든지 어 모방 언어 정도 그러니까 진호야 주세요 라고 해야지 하면 주세요,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런 정도의 반복 상동 언어 정도 진호야 한번만 말해할 정도로 너무 많이 모방 문을 를 많이 했었고 지금은 뭐 주세요 라고 해야지 하기도 전에 벌써 주세요 <웃음> 한달 동안에 많이 달라진 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화장실에 물 내리는 소리도 정말 막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까치발 들고 가서 조용히 벌리를 보고 물도 못 내리고 나와서 다음날 아침에 진호가 눈을 뜨면 물 내릴 정도 화장실 소리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들이 한달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잠잘 때도 정말 짜증 너무 많이 내가지고 잠들기 전에 얘를 어떻게 맞춰줘야지 잠을 정말 잘 잘까 근데 한약 먹고 플로타이 하면서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저녁에 정말 잘 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달부터는 모범언노에서 자바로가 어느정도 수순이 너무 올라왔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어 딸기 주세요 그리고 뭐어 마이쮸 주세요 어두 어 단어가 연결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짜증을 자면서 짜증내는 일도 확연히 줄어서 그전보다 음 마음은 되게 편하고 음 진호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언어 수준에 비해서도 자기가 스스로할수 있는 언어들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어, 3개월 들어서부터는 면 엄마 뭐뭐 주세요 엄마 딸기 먹고 싶어요? 엄마 딸기 주세요 그세 단어 이어 말하기가 되고 있고 모범 언어도 엄청 늘었고 그 전에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던 거를 엄마 뭐뭐 주세요 라던가 아니면 엄마 뭐뭐 먹고 싶어요 진호야 먹고 싶으면 엄마 뭐뭐 주세요 라고 해야지 하면 벌써 그 단어가 다 나와요 이제는 잠잘 때도 8시 좀 넘으면 진호야 이제는 자자 라고 하면 아잘 알아서 이제둘다 누워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진호야 동생이랑 치카치카야지 해 라고 하면 둘이서 칫솔질하고 세수하고 나와서 옷 입고 학교 갈 준비 다 하고 그래서 가방에 뭐 간식 넣어주면 나갈 때는 가방 메고 뭐 차키? 차 타고 나가고 싶어서 차키?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 주세요 라고 반응을 보이고 뭐 자기가 방구를 끼면 방구쟁이 얘기도 해달라고 놀리기도 하고 놀라운 날들이 있긴 했어요 언제민 진호에게서 엄마라는 말을 듣나 제발 좀 엄마라고 불러주면 안 되냐고 억박지르던 날들도 있었는데 정말 코끝이 찡해질 정도로 엄마를 불러가지고 방거를뻥 하고 끼더니 엄마? 엄마? 부르는 거예요 얘가 정말 날 부르나 싶어가지고 밤에서 진호야 왜 했더니 엄마 진호야 왜 방구쟁이 <웃음> 자기를 그렇게 방구쟁이라고 불러달라는 거예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자기랑 놀아달라는 의사소통 음, 많이 좋아졌고 아 이제는 뭐뭐 뭐 먹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뭐 비행기 타고 싶어요 엄마 뭐 놀아주세요 엄마 안아주세요. 이렇게 너무 스스로 하는 말지 어느 정도 생활에 있어서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도 진호가 어 인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너무 나쁜 애가 아니다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다 라고 말씀하셔서 어 정말 3개월간 돌아보면 너무 어 많이 좋아진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지금 어 언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인지라든가 그서 앞으로 지금 3개월이 기대가 되긴 해요. 이제 3개월이 지나면 우리 진호가 어떤 모습일까. 그래서, 뭐 할머니들은 옆에서 진호가 내년이면 말을 할 것이다. 막 시끄러워서 이제, 어, 그게 좀 케어가 안될 수도 있다. 라는 식으로 말씀, 제발 그 정도로 갈수 있기를 조금 기대를 해보면서, 어 한의원 원장님과 어 플로타입 센터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 3개월도 잘 부탁드립니다. <웃음>